오늘따라 눈이 더 크시군요. 오늘따라 머리가 더 해초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동태눈가리 같군요. <웃음> 참나. 눈큰건 알아가지고. 근데 눈만 크지 동공이 너무 작아요. 지금 제 동공한테 뭐라 하신 거예요? 너한테 뭐라 하는데요 어. <웃음> 아... <웃음> 지난 번에 저희가 이 방으로 끌려온 이후 우리 몽쉘 이 방에 도전을 받고 있다. 뚜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렇지. 이렇게 가서 삭삭삭 사락삭삭 삭삭 그렇지. 삭삭 사라삭삭 들어갔을 때 삭사락 삭삭삭 이렇게 그 다음에 삭사라 삭삭삭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이 다음은 어이구 야 이거 뭐야 오늘따라 빨개리 빨갤이 빨개리한 한 팬이부터 가보시군요. 가보시군는 무슨 말이지? <웃음> 네, 틀리 끼고 말씀해주세요. <웃음> 틀리 끼고라니요. 어쨌든 한 팬이부터 가보시군요. 오, 어떻게 간 거지? 오, 이렇게 가하시군요. 가보시군요. 음. 알겠고요더가시군요 더욱 더 아이고, 앞으로 가보시군요. 오, 어, 어, 어, 어, 잠깐, 너 비키세요. <웃음> 어, 길막이시군요. 오, <웃음> 어? <웃음> 어? 어, 어? 맞고 있어봐, 맞고 있어봐. 맞고 있어봐. 아니, 어? 근데 그럼 다음을 못 가잖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기다려봐. 내가 위치를 맞춰줄게. 어? 마감! 어 타! 우와! 어. 오케이 바로 뛰어! 됐다! 으아 됐다! 그러면 거기서 됐다! 오! 어. 어때? 어 여기 뭐 있어? 좋아. 어 하얀색 양털 있는데? 설커장자에? 아 설커장자? 설커장이네 됐다! 혼자 가시는군요 됐다! 나와! 어 좋았다 야저 위에 저 사다리로 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잠깐만 아 떨어져서 일로 오면 처음으로 올수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로 어떻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근데 라미는 미로에서 실종됐나봐 뭔가 봐. 뭐. 여기가 어둠해요 야 이거 우리 저기 가봤냐? 어? 어, 어 어떻게 왔어? 어 뭐야? 어? 어? 야나한 번에 왔어 그래 이 길이야 그 다음에 여기보면은 요 양털을 여기다 설치하는거지 이렇게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쓱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잖아 저기에 설치하는게 아니라 관측키 앞에 아 제발!! 아, 어. 주워오세요 호호 호호 불면은 야 그렇지 역시 호호 점프법. 아 이거 설치한 다음에 가서 먹는 게 최곤데. 아 이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와봐 그럼. 아아 음. 여기다 그냥 설치. 설치해서. 어. 아. 그렇지. 오. <웃음> 나이스. 와, 와, 와, 와. 그렇지 그렇지. 오. 운도 어. 실력이야. 그럼 운도 실력이야. <웃음> 얘를 이렇게 가려? 오, 오, 오. 이건 아닌가봐. 양털 세 개를 모아야 되나? 가봐 세 개? 야 우리 그때 몇번 돌아다녔는데 아예 발견 못하지 않았냐 상자? 그럼 이거 제일 오른쪽에 해봐 한번. 그래 이게 맞을 수도 있잖아. 어, 맞네 개. 이게. 뭐야 누가 세 어. 개라 그랬어? 우와! 시작되는 라미 실종 사건. 어? 끝. 끝. 딴딴 여러분 다들 좋다고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댓글, <안녕. 웃음>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나는 당근 땅에서 우리는... 뽑지 <웃음> 뽑을 수 없지 그렇게 쉽게 뽑을 수 없지 나는 엑스칼리버 눌러! 점프를! <웃음> 한 펜이 들어왔다가 연비 뒤통수 보고 바로 나감 <웃음> 아 시큼한 냄새나서 바로... <웃음> <너> 뭐라 <웃음> 아, 나 뭐라고 <웃음> 했어? 아, 이 이마에 꽃에서 정수리 냄새가 난다는 게 사실입니까? <웃음> 아닙니다! 꿀벌들을 불러 모으는 향기가 납니다 그 냄새가 쉬내라는 게 사실입니까? <웃음> <웃음> 아닙니다! 연비는 여자인데 호레비 냄새가 난다는 게 실실이면 아. 안 닿지롱. 안 닿지롱. 아 이제 올라오네. 이제 올라오네. 아이 방법이었네. 이 방법이었어. 올라오게 <웃음> 만다이 방법이었어. <웃음> 연비 머리 까맣대 이제 개밥 신내 안 난대. 개밥 신내. 아, 핏... 안 돼. <웃음> 아니 님들이 자꾸 담배 핀다고 놀려가지고 나 담배 안 피는데 편지에서 연비님 담배는 몸에 안 좋아요 이랬는데. 이제는 애들이 연빈님 머리 잘 감아야 돼 이럴 거야 나 머리 잘 감는데. 에헤, 에헤, 팬들의 편지를 준비시켜 놨습니다, 연빈님한 <웃음> <웃음> <웃음> 편이 들어오기 전에 한 편이가 싫어하는 영어부터 먼저 읽어줄게. 어, 그 건데. 아 그래? 그러면 은이편렇게 네. 해석해 줘. 이 맵은 다크 매직 어둠의 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제발 부심이 플레이해주십시오. 즐거운 플레이 하시길 바랍니다 나 진짜 나트어 <웃음> 라고 하네요 <웃음> 보이는 책은 다 읽으래 <웃음> 이건 뭐야? 우와 야 이거 여행 기가 써있는데? 와! 야 읽고 있잖아 이씨 초자연적인 현상을 조사한 이후에 나는 아무것도 찾은 게 없다 그 역사적 유머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를 초대해서 약간 이상한 아티팩트 요게 유물이거든요 유물을 봐주기를 바란대요 그 유물이 그래서 도착을 한지 며칠 뒤에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 이거는 이게 혹스가 원 뜻인지 모르겠는데 혹스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매번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마다 몇주 뒤에 돌아와가지고 나 그냥 방학 지금 즐기다 온 건데 그냥 베케이션 휴가 즐기다 온 건데 라고 말했대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이야 빨리 가보고 싶시봉 십시봉 <웃음> 10시봉. 음? 옐로 카드 드리겠습니다. <웃음> 아, 왜? <진짜>? 왜? 네. <웃음> 어? 어? 시봉 어? 어? 매. 어시봉 매. 어시봉1어시봉1 0시로1드아 여기 0시 박물관이다. 아까 뮤지엄 어쩌고 그러던데? 와. 일단 봉 와시봉 엘로카드들입니다. 아 예. 아 너무 장난했나요? 음. 열려있는 데부터 가자. 오? 어? 어 이거 뭔가 이상한데. 어 잠깐만. 오? 가운데로 가. 가운데로 가서 문으로. 어? 여기 버튼이 시봉. 어디? 여기 한 바퀴 돌아. 어? 버튼이 오. 시봉. 아버튼 어? 아, 시봉. 아, 아 너무 좋아 좋아. 깨끗한 소리 나 시봉. 어 그러면은 와. 이제 포디룸이 이제 열려 시봉. 와 시봉 버튼 여기 있네. 시봉 버튼이 여기 있네. 레드 카드 되게 태장. 감사합니다. 아, 감니다 박물관 밖으로 <웃음> 나가시오 넘어만 봐 주세요. 어, 이거 뭐야? 여기 다이아가 뭐야?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와, 이게 각도에 우와. 따라 다르다. 이거. 와, 야 이거 진짜 오엄. 어? 계단이. 여기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음, 응, 가보자. 오우. 오픈 홀 말이 열렸다고? 그건 홀스 <웃음> <웃음> 아니 우리 왜 이렇게 깡깡이들이야? 여기 헬 열렸어 헬 <웃음> 아니 <웃음> 뭐야 지금? 어어어어어우리위 어, 어, 모습이 거울, 보인다 거울 이어 <웃음> 앞뒤가 변했 어그 왕자가 갇혔어요 어 여기에 웬 모델 같이 <웃음> 생긴 사람이 갇혀 있는데? 자, 유리 깨고 싶다. 아, 나 <웃음> 어? 동탄 스파이더맨 어, 연비다! 어! 우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아, 이따, 이따, 이따. 어! 버튼 버튼! 3D 모델방! 어디. 오, 열렸대. 다시 가 보자. 이제 가야 되는데. 우와. 왜? 나한봐 그냥 나와 봐. 아, 오. 그냥 와지네, 여기? 오케이. 3D 모델. 3D 모델 방은 라미가 제일 좋아하겠군요. <웃음> 먼저 들어가시오. 들어가면 피규어 있나? 아, 아니네? 우와! 대박. 응? 어. 응? 반테는? 오문당? 뭐고? 몰루? 여기 방은 뭐야? 어? 계단! 잠깐만, 투디어 여기 왔다 갔다 뭐요? 해봐! 어? 어? 뭔가 이게 차원이... 구겨져 있네, 차원이? 구겨져 있는데? 어? 어, 일단 여기 계단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은비 누나도 약간 구겨진 것 같은데? 팔자주름이네! <웃음> 왠지 여기 아! 기다리고 있으면... 그렇지! <웃음> 왠지 기다리고 있으면 올것 같더라! 어? 여기 왠지가... 바뀌었다! 아, 이거네! 아 응. 우와 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 같은데? 집으로 들어온 거 같은데? 아까 우리가 보던 집으로? 나 찾았어! 건물 밖으로 나가. 어, 그래서? 떨어져. 어? 거기 안에 공간이 있어. 아, 아까! 아, 어 봤어, 봤어, 봤어. 여기구나! 우와, 진짜 대박이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야, 우와 천장 사라졌어, 여기. 우리가 들어온 천장. 막혔네? 우와! 그럼! 내가 누르겠어구이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친이이이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모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이이이 근데 애들이 찌그러져 있는데? 왜말씀을 <웃음> 아니 근데 진짜 얘는 좀찌그러지지 않냐? 거북이 좀 많이 찌그러졌는데. <웃음> 어머! 어뭐 <어머. 웃음> 압축 프레스라도 맞았나? 등딱 찍고 또 <웃음> 안녕하세요. 청소년계를 막 겪고 있는 함태네라고요. <웃음> <안 되냐? 웃음> <여러분이에요>. 해 <웃음> 작아지면 이쪽으로 갈수 있어요. 아 그런 거구나. 어, 생. 어 버튼 주님. 오! 아 이거다! 커브드룸! 오케이! 여기야 여기! 커브드룸! 여기, 여기. <웃음> 야 진짜 이 커브다! 어 진짜! 오! 우와! 대박! 우와. 오! 뭐야 이게! 우와! 어! 내가 찾았어! 빨리 위로 올라오렴! 어 이쪽으로 들어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오! 그러면 여기에? 누르면? 인터랙티브! 네. 이거 상호작용! 어 어지러워! 와씨 어지러워! 퍼채 900원 감사합니다! 왠지 이 방이 마지막 방일 것 같습니다. 이럴 수가 응. 운영자금 900원 감사드립니다. 운영자금 900원. 내가 어? 없는데? 내가 없다고? 저기 뒤에 나무 집으로 어, 여기네 어레? 오래? 일단 들어가. 어 여기 들어오는 거 맞는 우와 거? 우와. 어, 어, 어, 어, 어. 나뭐 봤어? 어? 누? <웃음> 와. <우와> <웃음> 어? 와. <우와. 웃음> 어? 야 이거.. 중... 아나 이거 알것 같아 중력이 맞 있어 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있어 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 그렇게 건너가면 맞아! 3, <웃음> 4번만 반복하면 되던데? 어? 한패아 형.. <웃음> 백룸이에요 <웃음> <웃음> <웃음> 백룸에 도착했어요 일루미나티? 아니, 초이초이님, 1,400원. 우와, 우리 오늘 운영자금 2,300원을 벌었어. 와, 와. 그걸로 소고기 <웃음> 먹자. 우리. 뭐야? 뭐야. <웃음> 와 우와. 아, 숨은 여기 내가 스토리지 키를 먹었어. 스토리지 어, 키 오케이. 아, 여기 나가면 나가나가다. 나가나가나가 어, 나가, 나가, 나가. <웃음> 물고기도 <너> 따라 나왔어. <웃음> 야 근데 스토리지 룸이라 그러면 여기 1층에 아까 방이 있었거든. 요철 어? 저기 열어 봐. 오. 그렇지. 오. 가자. 와! 와! 창고네. 창고. 이게 그냥 널려 있는 게 아니고. 응? 어? 어? 여기 버튼 버튼. 버튼이 한두 개가 아니네. 아, 버튼. 어, 이거... 열다열어열어 열려... 어, 어? 나이스. 아 쓰리 레버 아 레버 세 개를 열면은 응. 열리는 거였어. 아아 아 잠깐만 이건 뭐야? 데이터 로그 우주 스페이스 아, 뭐야? 뭐야? 우주 스페이스? 7, 감사합니다. 어? 저희 저희래0 0천 원. 우리 오늘 9천0백 원을 벌었어. 아 <웃음> 그럼 소고기가 아니라 오바카세 먹어도 되겠다. 너 나가. <웃음> <웃음> 데이터로그 241번. 유물은 왠지 워프를 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박물관의 감독이죠, 감독. 감독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전시회를 열고 싶어 한대. 공간을 창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의지대로 구부릴 수 있다면? 사이즈도? 모양도? 이러는데? 그룹님. 아, 만원! 야, 우리 2만원 벌었다! 거의 2만원 벌었다! 이거 뭔가 점점 컨트롤을 잃어가는 느낌인데 와. 뒤로 보니까 뒤로 보니까 다른 공간인데 하다연님 슈퍼세팅 만원 감탄 같은 공간이에요 우와 와. 야 우리 갑자기 후원금이 막 들어오고 있어 이게 이 박물관의 힘인가? 저기 공간이 열려있어 얘들아 우와 우와 뭐야? 우와 아, 이게 뭐야? 우와,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우와.